사람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루신다, 나를 이끄신다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는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젊었을 때야 자기가 임의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의지대로 그렇게 살지만 우리 인생이 이제 나이를 조금 조금씩 먹으면서 살면 살수록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의 계획이나 뜻대로 되어가지는 않더라 그리고 뭔가가 자꾸 내가 모르지만 그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나이 들면서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알 수는 없지만 나도 모르게 뭔가가 있는데 그것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만 잠잘 때 혼자 남을 때 나이 들수록 이게 뭐야 도대체 사람이 도대체 뭐냐 인생이 뭐냐 내가 왜 먹어야 되며 왜 마셔야 되며 왜 이렇게 쉬어야 되며 왜 이렇게 잠을 자야 되느냐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끝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젊었을 때야 자기 마음대로 하지 늙어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문제가 많은 거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본질에 점점 가까워진다니까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며 어디로 가며 결혼을 하고 남편과 아내가 있어도 손주가 다 있어도 있을 때는 하하하고 좋고 즐겁고 시골에 가서 전원주택처럼 잘 지어서 니도 좋고 나도 좋고 홍해야 옹해야 그렇게 하는 건 그렇게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이라는 거예요 이 수고와 슬픔을 미리 알리면 얼마나 좋겠나 이까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 수고와 슬픔이 오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내가 왜 여기 있으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자기의 존재 목적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실 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다루는데 대표적으로 사람을 다룰 때 많이 예를 든 사람이 구약의 야곱 같은 사람이야곱 왜? 야곱은 누구냐면 야곱은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못된 성격이나 못된 그런 것들이 드러나서 저 사람이 못됐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요 못된 성품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서 숨어있다가 어떤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지 처음부터 다못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역사할 때그 못된 것이 드러나서 사람으로 하여금 충격을 받고 자기 자신도 충격을 받고 남에게도 충격을 주고 모든 사람들이 경악할 정도로 충격을 줘서 비참하게 만들어요 죽음으로 우리 자신을 내입니다자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다루실 때 아주 대표적으로 다루시는 사건인데 자 야곱을 보면 아버지 이사계가 없는 것이 있고요 할아버지 아브라미가 없는 것이 손주에게는 있어요 참재미지 않으세요? 똑같은 자식이라도 부모가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어떤 뭐라 그럴까 아주 독특한 뭔가가 있어요 똑같지가 않아 뭐 뭐라 그럴까 돌연변이라 그럴까 아주 그냥 독특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손주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삭이다. 야곱의 엄마가 리브가다. 야곱의 형은 누구냐 에사다. 자, 야곱의 입장이 돌아가면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괴롭고 열받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어. 왜냐하면 몇분 차이로 자기가 동생이 돼 버린 거야. 보통 형제 간에 터울이 있잖아요 1년 혹은 연령생 2년 차이 3년 차이 5년 차이 10년 차이 그 터울이 있는데 몇 년씩 있는데 야곱과 이사는 터울이 일부분 안에 아들 장자와 차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장자다 그러면 대단한 권세가 있습니다 아버지 대표야 오늘도 병원에 가서 내가 제가 우리 어머니를 이제 어떻게 케어를 해드리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자꾸 나를 보고 용탁이나 나누냐 용탁이나 나오냐 내가 용탁이요 아니야 너는 용두야 용탁이안오냐아이그그름에 장남은 뭐들 놓쳤어 뭐시지도 않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용탁이는 안 오냐? 근데요 우리 형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화상 전화 그 카톡 전화 해가지고 자 보세요 어머니 용탁이 가을수 김 이랑 옛날에 우리 동네에서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별명이 다 있어요. 옛날 사람들 이름이 박폰수도 있어요 <웃음> 별로 안 웃기나 보네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은 박폰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살았다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 박폰수다 그러면 웃음이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또 시골에서는 또 폰수 박센이라고 그래요 또 여자분들은 또 무슨 댁 무슨 댁가잖아요 본수박샘 나오고 가울수김샘 나오고 주은채 나오고 또뭐뭐 뭐, 나오고 네. 전화를 하지 면이 가울수김샘이라는 사람은요 저 대나무밭 밑에 사는데 대나무밭 밑에 동네가 헛구덕이야 헛구덕인데 거기서 그분은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오직 위아래 이빨 통틀어서 하나밖에 없어요 이빨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이빨이 어디 있냐? 앞에 하나가 있어. 이빨 하나 있는 상태에서 식사를 하셔. 그러니까, 말, 말소리도 이래요. 발산성, 발, 발, 발. 부산성 아, 참, 도는 꼭지. 그, 그 용도 코는 그 참, 희한하게 생겼네. 희게 참, 네. 이, 이, 이, 이 꼭지 값도 확, 게 생겼네. 제가 좀 표현할 줄 알잖아. 가을속김새나면 이빨 이빨도 어떤 이빨이냐면 옛날에 그엿 있잖아요 엿엿 엿. 똥글똥글한 거흰엿흰 흰 엿까지 생겼어요 <웃음> 앞에 <앞이> 하나 <웃음> 내가 우리 사모님하고 결혼할 때 막 우리 사모님이 멋있었거든요 근데 얼굴은 아니야 근데 특징이 저 뒤에 주원존사님 엄마한테 얘기만 하는데 한데... 특징이 있었는데 사모님이 뽀드렁이 이렇게 안 하셨어요 뽀드렁이가 있어가지고 어, 어, 어 김선생님 어, 어, 김 선생님을 보면 뭔가 비전이 있어 보여요. 맹구 흉내 내네 내가. <웃음> 우와, 참았다 웃지도 않네. 우주지도못 뭐도 할 텐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맹구 차림 인사합시다. 와안녕하겠어요 <웃음> 그렇게. 시작. 근데 우리 사모님이 그게 정말 매력적인 생가느들어요 근데, 우리 형제들이 명절날만 되면 형님들이 놀려. 제수 씨를. 제수 씨, 안녕하세요. 제수 씨, 안녕하세요. 그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은 항상 스트레스야, 그게. 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신체 어느 부위를 가지고 이빨을 가지고 얼굴을 가지고 입이 돌출형이다 돌출형이다 그거 가지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내가 장난을 너무 잘 치니까 사모님한테 <웃음> 사모님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형제들이 또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거기다가 우리 딸이 하나 있는데 우리 딸은 이빨이 잘 나다가 하나가 이렇게 났어 무슨 소리가 이빨 하나가 이렇게 났는데 이걸 교정을 해야 되잖아요. 교정을 할때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가더니 이빨을 뽀드렁이를 교정해버렸네. 이빨에 같이 다니니탁 되니까 매력이 떨어지더라고. 네. 나는 뽀드렁이를 좋아해요. 근데 또 그날 추석 감사 주일 됐는데 우리 그저 사무실에 이윤상 집사가 무슨 저기 뭐야 사모님 흉내리고 내네 흉내리고 성심심 흉내는데 토끼 이빨 두개 우에서 구해가지고 이렇게 끼어가지고 내가 저... 이게 성심 흉내내네 그러니까 사모님이 같이 막 웃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리 와 이리 와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뭐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에? 하면서 우리 형님만 찾아 우리 어머니가. 야 그렇다고만 보니까 그래서 가을수김새 밑발 하나 있는 거 뭐가 좋다고. 전에 <웃음> 했더니 아이고 영타가 내가 주님 날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언제 오냐? 이번에 추석 때 와라. 우리 형님의 동생들을 다 동생들이 밑으로 여섯 씩 되니까 자기 삶이 없는 거야 자기 삶이. 그러니까 노가다해서 맨날 이러고 연탄 구르마라고 그줘야 돼. 연탄 리아까 끌고. 그리고 이제 간식으로 호떡 사가지고 오면은 호떡 먹으라면 그 호떡을 안 먹고 동생들이 여섯 명이나 있으니까.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생들 먹이를 하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큰형님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또 나는 어떻게 기억에 남냐 나는 제일 가난했을때 태어나 가지고 머리에 부시름 덕지가 부시름 덕지가 많이 났었어요 옛날에 그 홍, 홍, 홍진이라고 잘라져요 홍진 홍역볼고리 풍진 같은 거 그러니까 예방주사를 맞았는데도 어떻게 그게 안되나봐요 동네 머리에 부시름 딱지 난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 내가 제일 심했대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되어버렸나봐요 그러니까 나만 보면 맨날 반복한 이야기야 아이고 네 꼭지야 네 머리에 부시름 딱지 나고 뭐 부시름 딱지 나고 부시름 딱지 아이 그때가 그게 뭔젠데요 네살 다섯 살때 부시름 딱지라니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런 어머니가 이제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하시고 계세요 오늘날 네. 오늘날 오늘, 오늘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이 말똥말똥말똥 아이 세상에 유튜브 설교 들으신 분들에서한번더 재방송합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오늘 병원에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사사 사, 우리 어머니하고 굉장히 라이벌 같은 사람이 있어요 무슨 권사님이 자식이 목사가 세 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욕쟁이 욕을 잘해 권사님이 목욕을 하러 도우미들이 가서 네 사람이 붙어서 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네년들내 닦기 싫다니까 목욕 어제 했어 목욕을 안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한 달이 뭐야 사모님 그 이야기 들었나 모르겠네 목욕을 시키러 가는 사람이 네 사람이 달라붙어 했는데 실장님 전도사님이거든요 머리를 자고막 흔들어 대기 시작해서 그 얘기 들었어요? 같이 있을 때? <웃음> 그말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근데 머리치자고 흔드는 데요 걸릴면 머리치자고 흔들어요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이 머리 치셨던 걸상상대 아이고 나야 누가 하고 살했다막 자꾸 나 질또다 그냥 그게 우리 주원 전도사가 닮았나 봐 그래서 내가 오늘 할머니 모시고 외양원에 다시 갔더니 우리 어머니하고 제일 사이안 좋은 사람이 세상에 발 벗고 뛰어나와서 아이고 권사님 모셨네 권사님 모셨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다시 몸이 회복해서 오시니까 막 감동을 받으셔서 그러더라고 보니까 왜냐면 나이에 상관없이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다 동기예요 동기 예. 똑같이 밥 먹고 싸우기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러면서 또총이 들고 그래 내가 깨닫는 바가 오늘 많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잠을 한수도 못 잤어요 하, 주님의 사랑을 느낀다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이사리브가 에서 이세 사람은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야곱에게 많은 동기를 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누가, 누가 누구를 괴롭히고 뒷말하고 이런 말 저런 말하고 막 그럴 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역할이라는 것이죠 역할 역할이라는 것이니가 악의 역할도 있고 선한 역할도 있고 말질하는 역할도 있고 남을 험담하는 역할도 있고 피당하는 역할도 있고 계속 쑤시는 역할도 있고 계속 괴롭히는 역할도 있고 정말 많아요 알면서도 또 하고 알면서도 또 하고 이러면 매만 지그러면서또 하고 또해 역할이 라는 곳이 있어요 선한 역할도 있고 악한 역할도 있고 천사의 역할도 있고 마귀 역할도 있고 귀신 역할도 있고 이 보이지 않는 그 악한 영들이 사람을 매개치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설명해 그런데. 이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 같이 합시다 역할이 뒤바뀜이 있을 수 있다 자리가 바뀔 수가 있어요 이 역할이 자 그래서 야곱 같은 경우는 아버지 집에서 엄마 밑에서 엄마 아버지 밑에서 형님하고 같이 오래 살려고 하는데 자꾸 이상한 사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안에 기질적인 요인도 있고 형은 형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자꾸 엄마가 자기를 불러대 야구아 이리와 야구아 이리와 내가 무슨 소리를 들었어 엄마 무슨 소리야 네 아버지가 말이야 앞이 안 보이지 않냐 그래서 네 아버지가 네 형한테 모든 축복을 다퍼지고 머리에 콕콕 뚫려서 축복기도 해주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 너 그러면 너 거지 된다 너 탈탈 털어서 형에게 응? 어? 애에게다 줘버리면 너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너 지금 빨리 염소 한 마리 잡아 털을네 팔에 붙여 그리고 요리는 내가 맛있게 할 테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형을 속이는 거예요 리브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삭은 이삭대로 에서가 성격 좋지 싹싹하지 유도 잘하지 그러니까 에서만 더편해 하고 리브가는또 야곱이 말을 잘 들으니까 자기 성품에 맞게 야곱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는 나중에 파죽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으로 하여간 뭔가 새로운 동기가 만들어지고, 아버지 집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요. 자, 얼른 보면 껍데기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도망가는 모습이지만, 실상은 영적이, 영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가게 되는 과정이에요 멀리 멀리 가정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하는데 라반의 집에 가야 거기서 라헬을 만나고 리아를 만나고 실바를 만나고 피라를 만나면서 이스라엘의 열두 집과의 자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네. 다시 말하면 겉보기 사건은 굉장히 안 좋은데 그안의 내용은 기질적인이 야곱을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서와 리브가와 이삭은 뭐냐 야곱을 변화의 현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엘상에 보니까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남편이 사랑을 더 많이 해주는데, 그런데 본인 나라고는 후처가 와가지고 아를 턱턱 잘 낳고, 그리고 한나를 막 본처를 막 계속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괴롭히는 역할이 있지만 한나가 기도로 생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대문을 열어달라고 막 계속해놓고, 근데 그 대문에 한나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한나는 한 남자 사내 아이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이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강력한 기도자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누군가 여기서 강력하게 압박을 받는 그런 기도 속에서 그런 자식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누군가가 기도의 자식이 태어나는데 기도의 자식이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누군가가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프리스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악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야? 분인 나예 분인 나예 그러니까 야곱을 내 가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버지 엄마 형에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바 거리를 야곱은 라반의 집에 향해서 가는데 자 과정에 베들동산에서 밤새도록 외롭고 춥고 답답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잠자다가 사닥다리가 생기고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야곱이 평생에 걸쳐서 자기 기질적인 이 문제 때문에 가는 곳마다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관계가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 사건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기는 라힐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하게 오라는데 외삼촌 라반이 속여서 또 별로 똑똑하고 맹한 여자인 레아를 또 하나님이 먼저 결혼시켜 버리고 라힐을 사랑하느냐? 결혼을 내면 7년을 봉사해라 7년을 머슴 가지? 7년을 며칠처럼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해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네 왜 사람 저를 어떻게 끊수 있어 그래 내가 진짜 라헬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려면 그래 레아, 어? 레아 말고 라헬도 네가 준다 7년만 더 봉사해라 그래서 7년을 보너스에서또 봉사하는데 7년을 수일처럼 봉사해 여러분, 주님의 일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피곤해 죽겠네. 에이, 못이 먹겠다, 못이 먹겠다. 이게 아니고, 하면 할수록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봉사는 봉사하수록 기도하면 기도. 주님! 나는 하는데저 사람은 왜안 합니까? 이게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하던 말도 시경쓰지 마라! 내가 기쁨으로! 믿도모할때 그것이 네상급이 되고 네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잠을 한숨도못 잤어요 교회 오기 전에 누워서 이렇게 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벌떡 일어났지 벌떡 일어나자마자 그냥 샤워하고 버렸지. 사모님이 걱정 많이 했어요 목사님 그러다가 쓰러져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잠안 자고 어떻게 못해요 아니야 어, 사모님왜 쓰러져 얼른 보면 꼭 사모님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나는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나를 걱정 사모 여러분도 저를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 사모님이 그렇게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 우리 딸도 아들도 다 나를 걱정해요 또 외국에 있는 주님의 교회 지교의 목사님들도 걱정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설교 듣는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걱 정도 많이해서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멘합시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생명의 밀관을 얻지 어떻게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어떻게 생명의뭘 밀관을 얻을 쓸 생각을 하겠어요. 그리고 이건 죽도록 충성하지도 않은 일이야 이거는 예?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열심히 있는 사람은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고 성령 충만하면 주심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남의 일을 하듯이 주일을 하는 거예요 그저 그렇죠? 자기의 원 살기 위해서 교회안올 수는 없고 나가기 나가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킨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킨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어떻게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지. 은혜에 떨어지면요, 입이 이만큼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말하고, 자꾸 막, 분노하고, 혈기내고, 짜증나고 이러면, 은혜가 떨어졌다는 신호를 알아야 되는데, 알면서도 우리는 몰라요. 그렇잖아요. 자 야곱이 1 4년을 수일 버티는 것처럼 그렇게 보내요. 자 우리가 내가 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 없,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를 반복해서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지어요. 본인에게는 불행이야 이거는 또한 가지는 그래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강하시다 그 주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렇게 될 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합시다 같이 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죄를 이기게 하신다 죄를 어쩔 수 없이 지어서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진짜는 내 안에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죄를 이기게 할수 있는 동찰력을 주신다니까요 아 이건 죄다 동참하지 말아야지 아 이건 내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이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자신감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야곱 같은 사람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있는데 뭐냐면 역설의 진리예요 역설 야곱이 지금 야푸강강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인과 자기 재산 자식들은 다 보냈는데 형이 아직도 나를 만나면 죽이려고 지금 400명을 데리고 쫓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소문을 들었어요 야곱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각할 때 형에서가 형이기는 한데 형같지 않은 거야 왜냐면 자기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왜1분 차이로 쌍둥이니까 1리분 차이로 형 동생이 결정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쁜 거야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야폭강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 이놈 내가 지켜봤는데 지금까지 는 내가 참았는데 이제는 내가 너를 직접적으로 간섭하겠다 내 육체와 함께 네 정신과 영혼과 육체와 함께 네 감상도 해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봐가지고 야곱을 막 건들기 시작합니다 계속 건들고 밀치고 싸고 뒤엉켜서 싸우고 꼭 어른이 우리 나이의 수준에 맞춰서 뒤엉키는 것처럼 계속 싸웁니다 야곱의 기질을 좀 꺾었으면 좋겠는데 이 야곱이 자기의 기질을 내놓지 않습니다 내려놓지 않아요 이 야곱은 항상 앞을 내다보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 앞을 내다보는 뭔가가 뭐냐 계산된 자기의 생각이 있었어요 계산된 생각 하나님 볼 때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 너왜 그렇게 사느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시라고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동기가 선하지 않으면 여러분 연단 받습니다. 내 안에 계획이 선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으면 연단을 많이 받아요. 지금까지 야곱이 했던 그런 식이야 발 뒤꿈치를 잡는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그런 기술이 레슬링이잖아요 꺾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야곱과 싸움하면서 하다 하다 안 되니까 한번 환두뼈를 내려 후회치기 시작합니다 환두뼈가 흐느적 흐느적 되버리고 위골되고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분이 과연 누구냐 도대체 당신이 누군데 야나 가려고 한다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이 이분을 구하셨서어째네 이름을 구하라 하느냐 너는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 그래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네가 사람과 하나님을 겨뤘서 이겼다는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그 사건을 분일이라고한 거예요 분일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야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 통증을 느끼면서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었어요 군림하고 다루고 사람을 내가 다룬다 사람을 내가 압박한다 사람을 내가 강하게 할수 있다 돈이 있으면 다 된다. 돈이 내 주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야곱이 박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만이 있는 역설적인 능력이고 역설적인 은혜예요. 껍데기는 강해, 약하게 보이지만, 내면이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는 어떤 사람이 기독교냐? 리더는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느냐? 진정으로 타인을 섬기고 남을 섬기는 사람이 바보처럼 보이지만,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남을 섬기면 가난해도 보해도 어떤 사람 남을 섬기면 자기가 섬김을 받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게 기독교의 진리 칠레 중에 진리예요 하나님 미라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드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예수 믿고 기도하고 은혜 받을 때마다 나 죽는 연습을 해야 돼요 주여 죽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생각이 시퍼렇게 살아있다 내 주장이 살아있다 내 마음이 있다 내기질이 있다 환도뼈 맞아야 돼요 예,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했잖아요 이슬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어요 환도뼈가 부러졌어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질질질질질 질질질질. 고 가는데 형이 온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산산히 부서졌어요 진정으로 부서진 것 같아 다 우리가 가난한 것이 다 죄는 아니지만 어떨 때는 내가 가난함으로 인해서 부위지는 역사가 있고 남을 섬기면 내가 섬김을 받는 위치에 가게 되고 내가 약해짐으로 강해지고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내 내면은 얼마든지 강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사는 것처럼 믿습니까 환도평 맞고 이사람하고 싸워서 내가 패했어 다리를 절었어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별명을 하나 지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가 저쪽에서 오는데 다리를 질질 끄고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쩔룩거리면서 걷고 있는데 왜 이러지 내가 내 마음의 어두움이 다 사라져요 형 애소를 두려워하는데 두려움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애소도 저쪽도 쩔룩거리면서 오는 저게 분명히 동생 같던데 저놈이 어떻게 저렇게 됐지 응? 저 놈이 재산도 있는 것 같고 부인도 네 명이고 자식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초문 양이 됐어 껍데기도 보니까 이건 완전히 쩔룩거리면서 그러니까 서가 야곱을 보니까 죽이려고 하는 분노가 확 사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내가 은혜를 받아야 나를 욕하던 사람 나를 괴롭힌 사람 그런 사람들까지 하나님은 변화시켜 버립니다 이 무서운 진리에요 이게 믿습니까 네. 여러분 누가 계속 욕을 하고 막 꼬칭이로 막 쑤시고 계속 그러는데도 스트레스가 안 오고 할렐루야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금유란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보니까 금유란 마음이 생겨버린 거야 조금 전까지만 죽이고 싶은데 그 마음이 싹 사라져버리고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고 내가 화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야곱이 은혜를 제대로 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니까 진정한 화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과 에서가 화해를 하는데 야곱이 변화되기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변화되고 나서도, 형님, 창세기 33장이 니까 야곱이 형님한테 일곱번 절을 해 일곱번. 일곱번 땀밥이 없어서 절을 하는 그럴 정도로 두려워했어요. 형님. 이거 야곱의 기질상 자존심이 넘었을 때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은혜를 제대로 받으니까, 형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33장 10절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형님의 얼굴을. 처음에는 둘이서 벌별 떨었는데, 자, 에서가 오니까 야곱이, 형님, 일곱 번처을 하고, 에서에게 이야기하는 거, 형님, 니가 가진 재물, 이거 다 형님 겁니다. 다 형님, 형님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그러면 얼른 보면, 그래? 이권 재물, 이거 나한테 준단 말이지, 좋아? 돈 받고 이것 받고 내가 화해할게 보통 이러잖아요 세상 사람들 교회에 대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동생과 형이 이권으로 인해서 화해를 하는데 그건 진짜 화해가 아닌 거예요 근데 형 애서가 볼 때도 자존심사가 굉장히 쪽팔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궁형에 임해서 동생이 저렇게 다리를 줄줄 끌고 오는데 너가 주는 구애비에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 받을 수 없다 걱정하지 마라 동생아 내가 너를 지켜줄게 오른쪽 오른쪽 내가 다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그 원인이 뭐예요 야폭강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야곱이 바뀐 거예요 형님한테 일곱 번 절을 해도 부끄럽지가 않아 이제. 불과 몇분 차이로 형 동생이 결정지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받고 가출을 했는데 자기 행한 짓이 드러나서 가출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염적인 경험을 하니까 내가 남을 섬기고 싶은 거야 이게 섬기고 싶고 죽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어? 대체면 자존심 이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할렐루야 그래서 가난함으로 부해지고 약해짐으로 강해지고 내가 폐함으로 승리를 얻고 이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가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어서 죽으셨지만 영광의 부활을 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다비웠서다자 이제는 형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형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꿈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내, 동, 내 동생 야곱을 해야지 말라 혹시라도 모를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경고를 하셨어요 예. 할렐루야 예. 야곱이 형을 위해서 준비한 예물이나 재물들은 관심권 밖이야 관심권 밖에 있는 거야 예. 야곱아 네가 몸이 이런데 내가 저게 무슨 소용이 있냐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지켜줄게 그 예물을 네가 살아야지 나안 받아. 안 받아 걱정하지 마 나는 예물 더 많아 재물도 많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이돈 때문에 이 예물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거든 형제간에 뭘 그런 걸 따져 부부간에 뭘 따져 부모 자식 간에 제가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요 이제 칠남매 중에서 6남매만 있어요 6남매 내가 소열로는 여섯째야 그런데 우리 어머니 병원에 입원해도 한 달에 요양, 요양비 그거 나가도 돈 내는 형제들 한 사람도 없어요 처음에는 3만원씩 한 집당 3만원씩 5만원씩 하자 나머지는 내가 다 된다 몇번흉내내다가 서너 달을 태다가 그냥 말하고 그랬어, 내가. 그 내가, 해를저돈왜안 내냐? 왜 어머니가 나한테만 어머니냐? 당신들한테도 어머니 아니냐? 왜 어머니를 그렇게 등하냐? 뭐 어쩌냐? 뭐 어쩌냐? 뭐 어쩌냐? 일체 내가 입밖에 내지도 않아요. 예? 그 내가 절 전혀 말하잖아. 아이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그러는데 뭐. 부모님 형편되는 사람이 부모님 무엇이지 뭐 몰골 따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안 내는 형제들이 나를 대변해 줘요 <웃음> 무슨 일만 있으면 다 대변해 줘 응? 교회에서 괜찮아 이전한다 그러는데 어휴 동생 눈이 좀 어때 형님 눈이 어떠고 저쪽 저쪽, 저쪽 탁. 전에는 내가 진짜 사무적으로 가족끼리 똑형지니까 이거 이거 이렇게 이렇게 탁, 이럴 때는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것저것 따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하니까 나중에 오히려 나를 대변해 주고 나를 위로해 주고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에서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은혜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섬김을 받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시면 그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형님 얼굴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야곱이 볼때 우리 한번 찾아 볼까요 장세기 33장 10절 막 우는 거야 우리 33장 1절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사백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도유종에게 맡기고 여정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와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참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식은 맨 뒤에 두고 자기는 그를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예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음음 막히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운이라 예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죄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다 내요종들이그자식을 네,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자식을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일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예스가 또가로되 나의 만난 바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하민니이다 예스가 가로되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좋하니 내 소유는 내게 도와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합니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정커대내 네 손에서 이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좋하오니 정커대 내가 형님께 드린 이물을 받으소서 하부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예스가 그러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물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지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는 모든 일에는요 사무적인 관계가 돼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무적인 관계가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속이든어쨌든 이런 별의별 일을 다 당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흔적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이 몸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천국 까지 여러분 천국 안 가고 싶으세요? 천국 무조건 천국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우리 어머니한테 가면 갈수록 마음을 막 부드럽게 해 주려고 무진 노력을 해요 그러다가도 어떨 때는 부드럽게 다속 뭐가 하나 틀어지면 팍! 해. 그래서 아직 천국 갈 준비가 아직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회개시키는 거야 계속. 평상시에는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 어떤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이런 것이 드러날 때 위험한 것이 드러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에 풍성하게 날마다 은혜 속에서 하는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